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과제는 아, 7년차 미만 법인으로서 아, 벤처인증, 이노비지인증, 부설연구소 부설 유무 매출의 직원 수아 거의 따지지 않고 기술개발 내용만 좋다면 아 과제 신청할 수 있는 과제로서 평균 경쟁률은 20대 1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 과제가 서류 심사가 한 달인 반면에 신청 기업 수가 많아서 본 과제는 서류 심사만 두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창업선화 기술개발 사업 과제에 대한 아, 공고문을 참고로 해서 아, 주요 사항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 창업 활성화를 동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955억 원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어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의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 분야 내에서 기술 개발 과제를 자유 공모 방식으로 제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15대 전략 분야가 뭐냐? 인공지능, 빅데이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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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하여 드립니다. 주간기업 부담은 80%가 되겠죠. 그다음에 성공했을 때 기술, 개발료, 기술료 납부는 최대 4년간 정보출연금의 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공했을 때이 기술료 납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신청 자격으로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만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신청 자결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목적 공고 내용의 세부 전략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개발 또는 기지원 여부 그 다음에 신용... 불량자, 그 다음에 참여 제한인 경우, 그 다음에 어, 기업의 부도, 슈페어, 국세, 지방세, 체납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 일반적인 과제와 거의 유사하고요. 지원 조건으로서는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 사업화 기획 지원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그럼 바우처 제도라면 뭐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라 볼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현금 20%를, 20%, 20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은요, 아, 창업성장 기술개발과제 사업은 매년 1월, 3월, 5월, 6월, 7월, 5차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업성장 기업을 위한 아, 기술개발 지원과제로서 차수별은 가장 많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수행 중인 과제가 두 개다 그러면 더 이상 신청 못하지만 은 하나를 수행 중인 과제로 갖고 있다면 한개도 신청 가능하고요한 건도 수행 과제 실적이 없다 그러면 두 과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 개발 내용은 틀려야 됩니다 또 R&D 졸업자라 해서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4회차 이상은 네, 혁신 중소기업으로 올라가서 원곡적의 과제를 지원받으시면 될겁니다. 어, 지원 분야의 제한이 어, 겨우 결코 가벼운 과제가 아닙니다. 어, 저희 중소기업진흥개발원에서는 아, 창업성장과제에 대한 과제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지만은 여건에 맞게 준비를 하셔서 구매조건부 뭐 신제품개발사업과제 해외수요처과제 5억 네, 수출실적을 확보하고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 수출유망과제 수출유망기업 6억 수출초보기업 4억 을 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어, 일상생활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어, 1년 과제 1억을 지원해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제는 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또는 식당 자영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떡집, 그 다음 꽃집 또는 어, 열대어나 어, 수족관을 운영하는 분들, 자전거 수리점 기타 등등 100여가지 업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접근성이 결코 높지 못해서 무슨 과제가 있는지도 몰랐겠지 이런 과제가 있는지 몰랐겠지만 그래서 알았더라도 사업계의 작성은 아, 잘안 돼서 결국은 아, 그 과제가 폐기가 아,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정부 입장으로서는 절실한 소상공인한테, 어, 국가 R&D 과제가, 어, 지원된다는 분야에선 큰 정책 적합은, 적합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에서, 어, 중소, 기업 물론 소상공인한테, 그, 접근되는, 그, 확률, 또는 그, 필요성에 의한, 어, 과제의 수행 능력, 기술 내용의 한계 이런 점 때문에 결국 신청이 아, 아는 소상공인만 받아가는 아, 과제로서 전략이 되고그 과제는 아,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도 어, 우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자금을 지원해드리는 과제인데요. 어 제가 볼때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과제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받으십시오. 이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기술개발 내용만 4차 산업혁명과 15대 전략부대에 맞으면 됩니다. 이 과제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을 방문해 주시면은 국채과주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아, 상담을 드리오니 어, 방문 상담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